자 시작해 볼까? 안녕 시작이라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유튜브 테스트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. <웃음> <웃음> 이짓을 해야 돼? <웃음> 어떡하지 나 너무. 브이로그 처음 봐요? 네 처음 봅니다. 아, 유튜브 안 봐요? 유튜브는 베이킹하는 것만 봐요. 아, 사람 사는 거 보잖아요. 사람 사는 거? 내가 사람 사는 걸 봤나요? 네. 봤잖아. 뭐? 그 저번에 나한테 보여준 거. 내가 뭘 보여줬는데? 그거 뭐, 해외여행 다니고 그랬나? 안 어, 보여줬었어? 어? 언제까지 찍을 거야? 오늘 약간 <웃음> 뭐지? 오늘 촬영본 나올 때까지 어, 절대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걷다 보니까 떨리는 거지 <웃음> 그럼 더우니까 이제 카페 가볼까? 그래, 슝! 어, 유튜브 테스트 영상 여기까지 찍었는데 어, 여기서 마무리하고 테스트한 걸로 나중에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응.